고습니다습니다 네. 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번에 홍대 한국정이라 공연을 출범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어떤 그고퀄리티 어떤 공연을 저는 네. 조사장을 만들어 봤을 때 아, 아마 이 공연계의 직업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 공연, 아 죄송합니다. 공연 앞과 뒤에, 뒤에 얘기데 사람들은 보리,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셨습니까 그렇죠. 보지, 못하는, 보지 않고, 보지 못했던 이면에 대한 얘기로 가득 배워봤어요. 왜연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둘씩 에너지가 밝혀지면서 여러분들은 어, 우음이 대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 대한노에는 수많은 연극과 무대가 있지만, 우승대에는 어, 어. 어, 그런 무대가 없어서. 아, 한몇달 네.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동에 많은 조건도있고 많은 일이 많았었지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 친구야 흑받쳐서 예 흑받쳐서 한동안 좋은 일이 있었군 누굴 좀드 테니까 앉아서 <웃음> 게요자 아, <웃음> 음. 아. 많은 기대 어... 기대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열심히 잘잡니까재미게 오셔서 큰 웃음 가져가시고 스트레스 려버리십시오 저희가 지금 다저희는 하이! 저 절... 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웃음> 도와주십시오 <웃음> 오늘은 좀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아, 부탁드립니다 광길이 어, 어,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네. 아, 관길이 오늘 8명이 있었어요 애기팡하고 <웃음> 있어 야, 우리 있... 씨 홀이. 그만해라 뒷쪽에서 애기팡하고 있었어봤